젤코코 96번 이너의 눈물이라는 글리터를 사용합 양쪽에 스트레스 포인트를 충분히 커버할 정도로 올려주시고요. 큐어링을 안한 상태에서 이 오팔브리의 오렌지 글리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. 풀리에꽉 채우도록 올려주시고 작은 입자들을 살짝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. 짠! 다시 한번 허니두통글리터 베이직실로 단체 한번 커버하고 눈탑으로 마무리해볼게요.